손자리 이제 다른 선수가 오면 돼 이제 브라질 선수나 아니면은 AC밀란 선수 아무나 아무나 오면 돼와 진짜 AC밀란 네덜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캐돌린 중이세요 AC밀란 뭐야 응, 음? 브라질 어디 갔지 여기 있네 RW의 브라질 헐크 오랜만에 듣는다 와 우와 다이버 저 다이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몸싸움이 1 0 0인데 반칙을 자도, 잘 얻어낸다 이야 속력 에 슈팅 능력이 어떻게 되지? 아 슈팅 능력이 슈퍼랑 중거리 슈팅 골결 가속력 와 헐크 무섭다 쟤는 이야 자 네이마르 이렇게 했고 헐크 일단은 와 헐크 한번 생각해두고 야 헐크 멋있다 헐크 쿠티뉴 펠레자 헐크 쿠티뉴 펠레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일단은 헐크를 보니까 지금 저 선수 괜찮아 헐크 몸싸움이 거의 진짜 웬만한 애들 다 밀쳐낼 수 있는 그런 애라가지고 헐크 그 다음에 이제 골결 슈파워 중골슈팅 어.. 펠레 양발설이 있긴 한데 아.. 예전에 쓰셨구나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블 민첩성 카를로스를 윙으로 얻던 포베어트 카를루스야?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아 쿠티뉴 펠레하면은 어.. 펠레구나 코티뉴 펠레 했었을때는 펠레입니다 이제 펠레 헐크인데 와 헐크한테 반했다 진심으로 커브 좋아서 음. 와 근데 나 진심으로 헐크한테 반했다 와 진짜 너무 좋아 헐크 지금 내가 봤었을때 헐크 아까 본게 TT였나? 아까 내가 뭘 봤지? 토츠 오카를 보고 내가 지금 그런거야? 아닌데? 토츠는 아니었다 아 그래 유카 유카 TT 유카 와 미친거 같은데 진심 아무리 봐도 이렇게 봐도 지금 헐크가 와 민첩성 밸런스가 근데 와대인수비 필요없고 몸싸움 적극성 점프랑 침착성이 이쪽이 더 좋네 점프는 침착성이 더 좋아버리면 밸런스 이거 필요없어 아 밸런스 근데 필요하긴 한데 밸런스 중요한데 와 적극성 몸싸움에다가 헤더 플러스 8쯤 선수 레벨이랑 팀캠이 다 한가. 음. 좀더 했다 치고 한7 정도를 겪보면 되겠나? 와, 근데 침착성이 란런 부분에서 미쳤다. 에, 다이버 있고, 화려한 개인기 치달. 치달 경에한 번, 하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그냥? 자 지금 이제 에칠카 그 다음에 펠레아칠카가 6카 한 4카 정도 위치 선정 시야 아 근데 민벨 이런걸로 따지면 펠레가 맞긴 해 몸싸움이 솔직히 윙어한테는 필요가 없는게 사실이야 일단 근데 슈퍼랑 중거리 슈팅이 아 펠레가 이게 좁게 그런데 이게 약발이 3이네 음 <웃음> 골키퍼 골키퍼가 튕겨낼 확률이 커요 골키퍼가 튕기는거 아니에요? 헐크 오카 기전 골키퍼가 튕겨낼 확률 공을 튕겨낸단거죠? 아 슈팅스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확실히 근데 펠레가 맞는것 같기도하고 근데 펠레랑 지금 이 제가 제살수 있는게 쿠르이프도 있거든요 쿠르이프.. 아 지금 있는게 아니고 쿠르이프도 살수 있어 펠레랑 쿠르이프 지금 이 둘중에 한명을 제가 일단 보고있긴한데 급여도 지금 이제 옷갓짜리를 제가 샀기때문에 그 선수 어.. 지금 쓰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도 되긴 한데, 애가 지금 양발에다가 그게 되니까. 지금, 네덜란드, 브라질, 그 다음에 AC 밀란, 이세 명, 이세개 중에서 하나 사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 크루이프는 C입니다. 애를 근데 윙으로 보내도 괜찮을 법한, 게 좀, 속력도 엄청나게 빠르면서, 그러니까 크로스도, 어디갔냐? 어 크로스도 괜찮아 애가 민벨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민첩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치고 근데 헤더가 좀 잼병이네? 내가 헤더를 좀 많이 지향하는데 점프랑 어... 크리프 헤더 부분에서 일단은 보내버리고 아니면 은뭐 추천하는 선수 있어요? 되게 네덜란드 선수인데 윙어 이 선수 괜찮더라 하는 그런 선수 요한 크루이프랑 펠레 펠레 써보신 분들 있죠? 여기 지금 펠레를 써보셨을 때 크루이프, 크루이프랑 크이프 펠레 비교했었을 때 어느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크루이프는 써봤고 펠레도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잃었거든요 펠레는 크루이프 같은 경우는 일단 양발이야 농협 이완안 써봄 크루이프를 안 써봤음 펠레 어떻 어땠었어요? 펠레 펠레는 농매신 느낌 오케이 크루이프랑 지금 펠레가 지금 문제인데 근데 지금 크루이프에 단점이 있다면 지금 인벨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지금 거기다 헤더랑 점프가 잼병 TC 크루이프 둘다 좋아요 근데 침착성 근데 점프를 솔직히 지금 윙어가쓸 필요가 있나? 얘는 그냥 웬만해서는 크로스 아니면은 그렇긴 한데 근데 또, 헤더도 많이 필요했는데 어차피, 근데, 헤더는 센터백이랑 크런 애들이 지코너킥도 하잖아. 아, 지금 다른 자랑 싸우고 있다, 지금 내가. 와, 악마파가 여기 있으면, 천사파가 이쪽이야. 와, 지금, 크루이프냐, 펠레냐. 지금, 이거 지금 멘탈하고 올것 같은데. 크루이프, 슛이 사기해. 크루이프, 오케이. 지금 두 분은 그렇단 거지. 크루이프. 크루이프, 펠레. 크루이프가 근데 슛이 사기인 해, 진짜로. 맞아, 제 중거리 슈팅이 사기야. 제가 전 옛날에 한번 써왔었긴 했어. 점프. 아, 반데이크랑 그런 점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민벨. 차라리 그래, 슈팅을 지향하는 게 맞겠지? 중거리 너프 돼서. 맞아, 또 중거리도 요즘 너프 됐어. 그래서 중거리도 오지게 안 들어가긴 해. 그쵸 아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민벨 좀 펠레로 가는게 또맞는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양발이라는 점이지 요한 크리프가 맞지 제가 양발이지 아 침착성 3이 더 높기도 하고 크리프 가서 나쁠건 없어 보여 솔직히 얘기하면 크리프 간다 그러면 크리프 크루이프... 삼카..삼카 3카, 3카 사는건 좀 흑우일려나? 차리 그냥 쿠로이프 이카를.. 아 근데 이카도 흑우고 삼카 가는게 맞을려나? 그렇지 쿠로이프 사고